여덟 번째 내용인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 <웃음>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구속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영원전에 그리토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랑을 따라서 그리토의 구속의 은혜를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연합 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살찌살 지울 수 있는 어, 수단을 주셨다. 그게 이제 말씀과 성신의 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은혜 방도로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말씀과 성례이고. 또 거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자들이 기, 기도를 더 하였는 것이고, 근데 그다 말씀과 관련된 내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고, 성례도 이제 세례도 말씀으로 이제 신앙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의백성으로 살겠,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다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신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명양식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를 살찌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그리토를 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그 주님이 외부에서 은혜 위의 은혜, 영광 위의 영광을 덧립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지만 늘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우리의 본능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옛사람이고 세 사람은 그리 도 안에서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이제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어주셨잖아요. 이제 지금 그 복수로 지어지, 사회로 지어주셨어요. 옛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그 남녀로 지으시고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주님의 법도를 쫓아서. 그러니까, 그 사회, 복수의 그, 그, 저,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아, 옛사람을 형성하고 그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조금 도 미치지 못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그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걸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주님이 그 복음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차서 있게 이제 족장 시세 때부터 쭉 보여 주셨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환연히 나타내 주시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확실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구원 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어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 가지고 영화로운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제도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또그 주님의 주님을, 받, 주님을 받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는다는 건 주님을 받는 거죠. 주님을 받고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런 채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은혜의 방도를 주신 거예요. 방도라는 게 수단이잖아요. 방편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하고. 이거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백성으로 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은혜 방도 말씀을 받을 때그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도의 말씀이시고 하고 성신이 저자이니까 성신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웃음> 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담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아주 높이 숭황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그 말씀의 저자가 아, 아, 성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인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뭘 종교적인 감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자기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셔가지고 우리한테 알려 주셔서 이게 계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IQ 좋은 사람이라고 이 성경을 잘 깨닫는 게 아니고, IQ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을 못 깨닫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꼭 자기 IQ 자랑하고, 자기 또 열등감으로 자기 못난 것만 자꾸 드러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 사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꾸민다.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이런 은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린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신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개혁주의 인식의 원리고, 근본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그것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못 받아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이제 그런 공식이니까 그거는 공식대로 해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천적이지 되지 않으면 그그 그 부지런히 그그 그 말씀을 살피고 그대로 성경의 뜻대로 성경에서 계시한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그거는 다 자기 자랑밖에 안돼 성경 아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자기 자랑이고. 기도 많이 한게 자기 자랑이고, 어 뭐, 11조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저, 봉사하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주님, 외부로부터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무익한 종.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나오듯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에이. 주님이 우리가 진토인 걸 아시고, 그렇게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쓰시는 일에 나를 다 들여갈까?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이 깨끗한 심정으로라도요, 우리가 깨끗하게 못합니다, 우리 자. 우리 생각 속에서 1초에 뭐 스물 몇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성결한 생각만 나, 나는가요? 온갖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자기 쾌락을 채우고 뭐 그런 생각들이 스쳐 가는데 그 우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걸 지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주님이 다 100%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덧입혀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지. <웃음>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겸손하게 주의 뜻을 살피면서 깨달을수록 더 낮아지고 예? 봉사할수록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거죠 이 책임질 일을 자기가 마땅히 책임지죠 예. 이 책임질 일을 피해 다니지 않니냐고 오히려 책임질 일이 영광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쉬운 봉해고 앉으려고 하니까 바리세인들처럼 그게 무거운 몽해가 되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이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내가, 내, 내 코가 속잔데, 나, 내가 내 입,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나. 늘 그런 핑계만 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는 너무 좌절해 버리고 한쪽으로는 오, 오기로 오기로 그냥 그걸 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권력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내세우 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열의를 품고 부지런함으로.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의 주제가 뭐? 결국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나? 우리를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와 사귀려고 요한일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범죄했어도 사귀려고 아들을 죽여서 대속하시고 우리랑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감격된 일이죠. 하나님을 죽이고 피존물과 사귀려고 하신다. 이게 참,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복음이고, 그, 그런, 그런 대가로 우리를 그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에는 그게 나온니다 3위 하나님의 그사김 안에 우리가 어 사김 초청을 받아서 사귀게 되는데 그 의와 빛과 그런 것들을 그 덕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 의를 위해서 일반... 학문도 공부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서 힘써서 수고해야죠 즐겨서 깊은 마음으로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내 행복과 내 번영과 내 쾌락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건 조직 폭력배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끼리끼리 의리를 위해서 죽는 거는 조폭들도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간수장 아닙니까 꼼짝없이 죽, 죽게 생겼는데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거죠 그게 신자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웃음> 그냥 이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런 태도로 읽어야 한 진짜 겸손함. 오늘은 거기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성경을 바르게 읽는 다섯 번째 태도, 묵상하며 적용하며 자기 부인하며 기도해야 된다. 음.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앞에 내용과 다 연계된 겁니다. 이게, 대유리 문답이 이제 웨스민스터 회의 때 이걸 만든 거잖아요. 소유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대유리 문답은 그 교사들과 어른들과 교회 선생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들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서 아주 자세히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읽을 때 묵상하고 뭐 적용하고 자기 부인하고 기도하고 이거 다,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지인은 주의법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97절, 보면,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요? 이게 내가 다른 일을 해도, 내가 뭐 부엌 일을 하건 청소를 하건, 뭐 무슨 다른, 다른 일을 해도 늘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 나가면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이 그게 떨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떨어지면 이상한 거잖아요. 신자는 죽은 자와 같은 건데 그 양식이 고, 고기가 끊 끊겨지면 그 사람이 이제 주, 죽을 때가 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그그 묵상이 된다는 거는 늘 고기가 어, 이제 공급되는 거죠. 죄 백성으로서. <웃음> 어떻게 뭐 맨날 성경만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체로 드려진 존재로서 살아가니까 이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의미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 가도 그렇고 여행을 가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노동을 할 때도 그렇고 다 주님의 말씀과 관련. 그렇지 않으면. 놓을 때는 불안하죠 아, 내가 주의 일안 하고 노나? 맨날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성경만 보고 있다가 주님 모셔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밭에서 밭 깔고 있다가 들림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받는 거지 자기 쪽에서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꼭 성경 보고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무슨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 행하지 않는 게다 죄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누가 보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주님과 연합돼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내가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시편 1편 2절에도 이런 말, 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의 법을 사랑하니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율법을 주하러읍절이고 사랑하니까 종일 묵상.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얼마나 귀담아 듣길 원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소리 하나 한번 들으려고 뭐 지금은 뭐 너무 이제 메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뭐, 어디 가도, 저, 우주에 나가도 서로 통화하고, 영상 통화하고 다 하는 판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편지만 주고 받을 때는 그, 직접 만나서 그 목소리 듣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렇, 그렇, 그렇습니까? <웃음> 읍조린다라고 하는, 묵상하는 건 읍조린다고 하는 건데,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거. 그게 읍조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말씀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뭐그 뭐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 웨스민스터 신학교. 그 교수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읽, 읽는다고, 신학생이 설교를 해도 그렇게, 그렇게 읽는다고 했는데, 그게 그만큼 태도가 중요합니다. 들어놓아서 이제 발까다까다 하면서 이거를 그냥 읽어야 되니까 맞지 못해서 읽고, 그냥, 그냥 수면제로나 읽고, 이러면 이게 이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얘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자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로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감정도 없이 읽으면 안 되고요. 감정이 노래를 할 때도 감정이 안 들어간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노래 들을 수가 없잖아요. 감정이 안 들어. 그 뭐, 그 일반 가요를 하나 불러도 얼마나 감정을 따집니까? 그 감정을 따져가지고 감정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여기서 빼야 되니, 더 넣어야 되니,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성소를 담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늘, 뭐, 그렇게 잘안 되는 게 이제 인생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늘그 방향성에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방향성으로 가야지 그걸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 이제 자, 잘못하면 이제 또, 어, 리세인의그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읍조리고 사랑하면서 묵상하는 것. 이게 사랑, 사랑이라는 것도 그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게 사랑이지, 그냥 무감각하고, 뭐, 뭐, 소닥보듯이 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책임, 책임도 안 지고. 자기 책임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책임이면, 그, 실천을 해야,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신학이 지금 잘못돼서 그, 문제이지, 그들이 사회 참여하는 것들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거죠, 사실은. 그걸 너무 이제, 인본주의로 나가서, 그,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뭐, 흑인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심지어는 사신신학까지 등장하는데 인간 편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 신중심의 신학을 하되 정서를 그 가지고 직접 참여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책임, 책임을 안 지는 사랑은 없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랑은 없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너무 감성적으로만 따지니까 낭만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 그리워하고 애틋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 우리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랑이란 용어가 그런 뜻, 세상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이 얼마나 그 우리를 애틋하게 그 사모하시고 그리워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그 사랑을 읍절리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꾸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기를 기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즐거워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어디 산 속에서 아니면 말 아래 그 마루 그 밑에 그 빛을 집어넣어가지고 역할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스,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기를 원하시지 기도원에서만 빛, 빛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웃음> 직접 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 저기 우주 바깥에서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하신 게 아니고 이 낮은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을 힘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니. 그 책임을 다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 사랑하는 거, 그 묵상하는 것은 혼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참,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즐거, 즐겁게 하는 거죠. 만족하고 하는 거. 감사해서 하는 것 그리토를 사랑하고 그리토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토를 증거하는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토의 영광을 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비밀이에요 언약을 알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게 비밀이다 드러난 비밀 드러난 비밀이라는 게 말이 지금 모순인데 그 드러난 비밀에 이미 게시된 내용으로 근데 그게 그걸 믿지 않는 사람 그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게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안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믿어지 뭐, 못, 못 믿는 것. 그, 못 믿, 미친, 뭐. 그,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뭐, 만한 모습도 없잖아요. 아까 뭐 바울사도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예언대로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 꼭 예수님이 그 죄, 죄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죄, 죄의 자, 죄때문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죽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키셨고 상하셨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그런 계시의 비밀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걸 늘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영광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은 잠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즐거움은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도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막 천국 같으니까 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진짜 영광을 못보니까 가시적인 영광만 보는 거잖아요 예? 금방 자기 그, 그 오감을 채워줄 이, 그 오욕실정을 채워줄 그것만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만족은 결코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자기가 건강한데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한다고 보십시오. 근데 그게 벌써 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약도 하는 거예요, 마약.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 그돈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 왜 미쳤지?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한가? 근데 그게 세상 행복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육체적인 만족의 한계가 있어 영적인 만족은 무한대인데 이 세상 육, 그 쾌락이라는 것은 내 육이 쇠하는 만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오직 그리토만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토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을 해야 돼다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 방금 살핀 내용을 이 주제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리스도로 행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성경에서 볼 때. 그래서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죄를 겸손히 그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처럼 그 그리토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토의 몸과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배웠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토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그리토의 인격과 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고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기 있는 것을 수고한 것을 쓰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애인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즐거움, 좋아하는 볼거리, 먹을거리, 뭐, 즐길거리, 이걸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죄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 오, 오십 대나리온 사암 받은 사람은 오십 대나리온 그, 어찌 그 사랑을 할 것이고, 오백 대나리온 사암 받은 사람은 오백 대나리온 사암 받은 대로 행동을 하게 돼. 그래서, 창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창기가 더, 향유를 주님의 장사를 예비해서 향유를 부, 부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초청을 해놓고도 하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근데 이 창기는 창기가 뭘로 돈 벌겠습니까? 고몸 팔아서 돈 번, 버는데 그걸 가지고 그뭐 물론 주님을 알고 나서는 몸을 안, 안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축적해 놓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거잖아요. 그, 그게, 그게 아까움은 이게, 이게 문제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주님은 강요된, 강요된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강요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내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내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게 하시는 거지 이게 참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참고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어른이 줘봐요 한번 내놔 보라고 하면 절대 안 내놓지 <웃음> 절대 안, 자기 거라고 안 내놓잖아요 그래도, 이제 귀여워서, 이제, 키우, 양육하느라고, 이제,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참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런 참음으로 참으시니까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 처음부터 막, 아, 주님의 사랑을 알아, 알아가지고 이만큼 내놓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고, 부모의 사랑도 부모가 죽고 나서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자기가 부모가 돼 보고, 늙어 가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도 알다 우리가 신앙도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참 고개를 감히 들수 없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정도밖에,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내 처지와 내 능력을 다 아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날 몰라요? 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 드렸는데 날 몰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서 좋은 내용이다 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강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릇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숙달된 사람들은 딱 조합을 잘 하잖아요. 성경을 봐도, 아, 이게 이제 개혁신학의 내용을 틀로 안 받아가지고 방법론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느 성경을 봐도 탁탁 나와요 또 그렇게 또 신학을 했으면 설교도 그렇게 짤수 있습니다 설교도 개혁신학적으로 짝 짜가지고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배하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부인이 안된 거예요 진짜 바른 적용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애기서 그리스도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저 사람한테 안 드러나는 거는 그만큼 정상한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정상한 적용을 안. 항상 어린애처럼 떼쓰고 있거나 어린애처럼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떼쓰는 애들 같은 거예요, 애들. <웃음> 그래서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렇게 예, 말씀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우상제물과 관련해가지고 그런거죠. 아, 난 자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알아.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러고 마, 마음대로 먹는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롭게 고, 그 우상의 제물이라도그 주님이 다 지어주셔서 섭리하셔서 그런 것들이 그 존재하는 건데 그냥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안 먹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에 이르러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체계를 알았다고 해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위에 어떤 익숙한 표현을 듣는 사실에 만족을 느끼고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도 역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아, 뭐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을 높이고 뭐최 목사님을 높이고 그럼 덩달아 자기도 올라가는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본 정신대로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그거 크, 내가 그분 잘한다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기 정상한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온전한 적용이 아니 성경의 거룩한 비단에서 겸손히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성경을 읽어도 자기는 쏙 빼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쉬운데 이는 성경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악용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하나님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판단자로다, 재판자로다 착하고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늘 이, 그... 인내하는 인내에서 결실하는 자들이 착하고 좋은 밭 좋은 밭에 있는 사람 착한 마음으로 인내한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우리는 못 참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짝 건드려도 그냥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우리 죄성이 우리 죄성이 그렇다니까요 뭐 신령한 사람은 안 그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러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정도는 너희들이 돼서 따라와야지 나를 본받으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더 올라갈수록 더 성화될수록 자신의 죄성이 크다는 걸 알고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고 더 이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뭔 일을 했다고 절대 자기 내세우지 않고, 어, 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이, 그,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이런 고백을 해야 정상한 거죠. <웃음> 야고호 선생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맹렬하게 책망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겸손히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로 참나만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닙니까? 너무도 참 교만한 거죠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십시오 하십니다. 누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